혹시 저 마고리아 바다 건너편에 가본 적 있어? 따사로운 햇살이 귓가에 속삭이며 반겨주는 그곳 아침의 나라에 그곳은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득하지만 마디마디마다 고슴픈 사연들을 품고 있어. 너라면 누군가의 한맺힌 이야기들을 행복한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갈 수도 있겠지. 그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야.